안녕하세요. 저희는 매우 간단하게 정보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큐비스크리트의 대표 신승민입니다. 해킹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서비스를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보안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단에서 그러니까 서버로 가기 전에 차단하면 된다는 철학으로 움직이셨어요. 문제는 지금 해킹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니까 아 모든 공격은 결국 서버에 가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버에 간 공격을 탐지하는 게 저희의 기술입니다. 도저히 들어가면 지문도 남기고 발자국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나올 때 그것들을 다 지우고 나오죠 우리 서버, 우리 PC에서도 해커, 나쁜 도둑이 우리 PC에 들어오면 남기는 흔적을 지우게 되는데 해커들이 남긴 흔적을 로그라고 부르고 그것을 탐지하는 게 저희 업무입니다 해커가 우리 시스템에 들어오면 남기는 로그를 저희가 생성하고요 클라우드로 전송하기 때문에 원격지에 보관합니다 로그라는 것이 해당 서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원격지 클라우드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해커가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저희 대시보드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우리 서버에 접속을 한 겁니다. 해커는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인 것처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놓고 로그인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공격들이 작년에 큰 은행에서 실제로 공격이 성공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무슨 공격이 들어왔는지 로그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로고를 생성해드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뷰 화면을 제공해드리니까 아, 이 해커가 어떤 쪽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드리는 거죠. 국내서도 에 최초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도 실제로 성공한 서비스입니다. 2003년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인터넷의 절반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그 공격 자체의 파급력은 대단히 컸습니다. 그 다음 주까지 공격에 영향은 남아있었으니까요. 왜? 공격이 성공했고 그 공격들이 어떤 로그를 남겼는지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원인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어서 발표하고 어, 제가 로그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때였습니다. 전혀 생산성이 나오지 않은 일인데도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IT에서는 로그 분석이 딱 그렇습니다. PC가 있으면 하루에 발생되는 로그가 적게는 100만 개에서 1000만 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서버를 천 대, 2천 대, 만 대에 대한 서버 로그를 받으니까 하루에 발생되는 로그의 양이 10억 개가 넘어요. 10억 개의 로그를 누가 분석하려고 할까요?라는 거죠. 집념이나 자기 철학이나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2000년도에 나스닥이 엄청나게 활성화된 적이 있어요. 기업가치가 두배세배씩 성장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나스닥 거블이라고 하고요. 2 0 0 0년도인데 완전히 나스닥이 무너지거든요. 그때 제가 다녔던 글로벌 미국 회사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결정한 게 암호학인데요. 세상이 모든 게다 암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당시 공부가 지금 대단히 좋은 저한테 반응을 주고 있습니다. 3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화재 사용하고 있고요. 동국대학교 메가스터디의 계열사도 사용 중에 있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500명 기업이 다쓸수 있는 전 세계 기업, 뭐 수천만 기업이 다쓸수 있는 매우 큰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거든요.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분야에 여러 스타트업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자기 이름을 알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저희 회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한 스타트업 엑셀라이터가 도전 캐스터 업 때부터 계속 보셨어요. 베트남에 저희가 진출하면 여러 가지 지원들을 저희가 받는 것으로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월에 달 코트라가 제공하고 있는 일본 IT 도쿄센터라고 있어요. 이곳에 저희가 사무실을 얻었고요. 많은 일본 기업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래 기대하는 건 일본에 특허 출원을 했기 때문에 등록까지 오래되면 매우 좋은 비즈니스 기회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뭐 동남아시아나 미국에도 서비스 런칭을 해서 보다 더큰 정보보안 회사로 성장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일들이 너무 복잡해요 제품 만드는 것도 복잡하고요 팀원 간의 관계 설정하는 것도 복잡하고요 투자가들 만나서 설득하는 것은 더더욱 복잡하고요 복잡하고 어려우면 사실 그냥 계속 미룰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하죠 이부분은 지금 안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스타트업도 하나의 뭐 오케스트라 멘드와 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튀어나수 있지만 그걸 조율해서 정리하고 가장 좋은 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가장 정제된 제품을 만들어가는 거죠